스탬 안녕하세요! 스탬입니다네 여러분 비더스 공연을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 오! 오! 오! 오프라인 공연도 참 설레는데 네. 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더 많은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죠. 맞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은 언제부터 구매를 할수 있죠? 6월 8일 지금 이 시간인 2시부터 위버스 샵에서 만나보 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놓칠 수 없죠. 바로 알람 맞춰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은 어느 날짜에 하는 건까요아 음. 우리 패러도 이틀 다 보고 싶은데 네. 이틀 다 하면 안 될까요? 네, 6월 25일, 26일 이틀 다 만나보실 수 있는 데다가 멀티뷰 투데이패스에는 이전에 어떤 특별한 콘텐츠도 있다고 합니다. 와. 네, 맞습니다. 바로바로 이더선 바로 공연 제작기 비하인드 씬을 살짝 맛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멀티뷰로 어, 저희 공연의 다양한 모습도 보시고 끝나고 비하인드 영상까지 볼수 있다니 정말 좋은 거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모두 요즘 공연 준비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네. 캐럿분들을 만날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곧 만날 그날까지 늘 언제나 건강 조심하고요. 지금까지 세븐틴였습니다 그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